아네 우선 규리는요 일단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음. 쾌활한 성격으로 학교에서 이제 소위 핵인싸 핵인싸 네. 네. 핵인싸를 네. 담당하고 네. 있고 <웃음> 또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완벽하지 않은 네. 그런 친구인데 이제 하지만 <웃음> 그 부모님의 엄청난 압박과 통제 그걸 굉장히 못 버텨 하는 그런 친구예요. 그러던 와중에 이제 지수의 사업을 알게 되고 그 사업으로 뛰어들어 그 판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인물이 되겠습니다. 그 판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인물이 바로 귤입니다. 사실 우리 주연씨는 반에 반에서 신임답지 않은 또 섬세한 연기로 주목을 받고 계시는데 이번에 첫주연작품이요 인간수업.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190여 개국의 시청자를 곧 만날 텐데 내일부터. 어떻습니까? 기분이? 어,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아직 실감이 잘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제 위치에서 제가 할수 있는 노력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. 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정말 최선을 다한 작품 인간 수업인데 처음으로 또 주인공을 맡게 돼서 또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. 노력도 노력이고 어땠나요? 저도 이제 감독님을 통해서 직접 이제 네가 교리를 맡아라 어, 네?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, 굉장한 부담감과 이것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작품을 잘 전달을 할수 음. 있을까에 대한 사실 겁도 났 했게 맞는데 어쨌든 감독님을 되게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저를 선택해 준 감독님을 믿고 이 작품 그리고 동료 배우들 믿으면서 제가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정말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인간 수업에서의 이 모든 공은 반 이상은 감독님이다 맞습니까? 네 그쵸. 렇 포텐셜을 터트려주셨다터트려주셨다어 <웃음> <신임> <웃음> 실제로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주연씨 약간 인싸에도 가까운 것 같아요. 아싸보단 인싸? 좀 그렇지 않나. <웃음> 굉장히 어 인싸에 가까운 우리 주연씨입니다. 자 주연씨의 남다른 열정에 또 우리 김진민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머리가 굉장히 좋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배우다. 감독님 언제 그걸 느끼셨나요?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오디션을 몇번 보다가 <웃음>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 친구한테 뭐가 들어 있지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주는 건 잘해요. 얘 뭐가 있지하고 급작스럽게 이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연기를 완전히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할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한한0 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냥 쑥 하는데 오. 생각보다 임경면변에 굉장히 능하다는 음.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임경면이라는게 우리가 되게 나쁜 뜻으로도 많이 쓰긴 하는데 저는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잠재력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도 이 친구 이제 그걸 할 때보다도 그걸 끝나고 나서 이 친구의 눈을 보는데 여전히 호기심이 가득한 눈인 거예요 얘 뭐지 얘왜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 인간이 나이도 적은 나이도 아닌데, <웃음> 다빈이에 <다비니에 웃음> 비하면, 예, 다빈이에 비하면 뭐 그런 생각 했는데, 그래. 어차피 저 역할은 너도 잘 모르고, 나도 잘 모르는 역할인데, 한번 해보자. 뭐, 이제 음.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. 그리고 또 같이 있었던 많은 넷플릭스 관계자분들하고 작가님하고 다 의견을 했는데, 약간 이제 네가 책임지든가,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, 근데 대표님도 저한테 지지를 많이 해주셨고, 저 그래서 캐스팅을 하고 하, 하면서. 이네명 중에 호기심으로 치면 이친가 제일 많아요 아 주연씨가 네. 그래서, 그래서 아마 저 역할이 또 새롭게 탄생하는데 주연씨가 되게 많이 큰 역할을 한것 같아요 우리 호기심천국 박주연씨 아마 정말 190여 개국의 시청자들에게 이제 호기심을 안기는 배우가 될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